오늘의 한국 곰탕 떡국 냠냠냠 떡은 직접 사다 넣어 먹었어요 떡국 먹고 한살더 드세요 뭔가 홍사운드 저 이제 30대예요 어떻게 해. 홍! 떡국 떡 먼저 아 진짜 맛있어요 와..이거는 완전 밥을 부르는 그런 맛인데 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와..근데 이거 국물이 진짜 진한데요? 그 약간 되게 진한 사골국물 그런 맛이에요 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두개 끓일걸 그랬나봐요 아 이게 정신없이 먹다보니까 끝났네 벌써 제가 그 사골을 좀 좋아해서 막 이렇게 캡슐로 된 사골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액기스 딱 부, 물에 붓고서는 막 이렇게 끓이면 나오는 거 있는데 어 그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간이 완전 딱돼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로 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밥 밥이 밥이 없다니 이런. 국물 원샷을 하겠습니다. 원샷이면 다 먹었어야 되는데, <웃음> 쓰리샷으로 끌어먹겠습니다. 깨끗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